추격전이 결합된 게임입니다. 라운드마다 코인을 확보하고 빌런이라는 새로운 임무의 추격을 피해 다음 스테이지로 코인을 운반해야 합니다. 총 4라운드로 진행되는 게임은 코인 확보, 추격전, 마피아 게임을 총 3라운드 진행 후 마지막 추격전으로 파이널 라운드를 진행합니다. 코인 확보를 통해 주어지는 코인을 순서에 따라 획득합니다. 파이널 라운드까지 살아남아 운반에 성공한 코인은 최종 수령할 상금이 됩니다. 빌런은 마피아가 주목한 타깃만을 추격하며 빌런에게 잡힌 타깃은 사망하고 그 즉시 추격전이 종료됩니다. 이때 사망한 타깃의 코인은 해당 타깃을 설정한 마피아에게 돌아갑니다. 이번 본라이에는 별 점수제가 적용됩니다. 빌런에 의해 타겟이 사망하면 살아있는 마피아 모두에게 1점이 주어집니다. 노라이 최종전. 아, 도겸아, 아시민이구나아 어, 완전 시민 컨디션 완전 좋은데야. 노라이 최종전. 상금은 누릴까아 아, <웃음> 저거. 저번 방송을 보면서 예, 예. 스쳐 지나갔던 아, 그한 명에 안, 안 나왔잖아요 안 나오지 않았어요? 아 이거 봐봐, 꾼도 꾼들이 왜 그래? 아, 너무 꾸녀가지고 너무 꾼이 <웃음> 알아듣기 설명을 해줘야지. 얘기할게요. 지금. 저번, 하세요. 예. 아 저번 녹화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저 그렇게 예, 좋아요. 제가 원우 형이랑 같이 있었는데 마피아는 고개 들었는데 그 패딩 소리가 너무 이렇게 났었어. 요 아, 원우 형 그때 마피아였나? 마피아였잖아. 아, 네. 근데 근데, 아. 근데 너무 티가 나니까 근데 갑자기 딱 일어나더니 원우, 음. 원우 형이. 아 잠깐 목이 잡은 거같은데 <웃음> 아, 근데 근데 내가, 실제로 담았어요. 아 그래 내가. 야는 고개를 들어 주세요. 나 야, 승관, 나 이쪽 고개 좀 잡아 줘. 아 재밌겠네. 와, 단심하게안 단 돼. 어? 갑자기 어... 문제? <웃음> 아, 내가 그때, 그때 좀더 빨리 의심을 했더라면. 아, 빨리 아, 마피아 잡았을 텐데. 어땠을까? 그니까. 오늘은 마피아 죽이는 것도 중요한데, 그 1등 해야 되는 거잖아. 오늘의 모든 게 개인전이지. 오늘둘라이 해정이 최종전. 야, 오늘 그런 가능성 있는 애들이 누구야? 데 4점부터 야. 6점 사이지. 너 6점이지. 하나. 아, 호시. 호시 몇 점이야? 호시 나 5점. 나 근데, 5점. 호시 나는 5점 5점 근데 5점이야? 어. 넌 죽었다. 아니, 근데 잠깐만. <웃음> 오늘 점수 많이 줘서 2점 애들도 다 가능성이 있대 왜냐면 1.2 사람도 가능성이 있는 게 어. 없지 않은 게 약간 오늘 가족 오락관 같은 시스템이야 근데 내가 봤을 때는 4점 애들이 제일 가능성이 있어 왜냐면 <웃음> 6점과 5점은 나 죽을 확률이커 어, 어. 나랑 호시 형이랑 준니 형이 높아서 문제 죽지 말고 근데 나도 저번에 바로 죽었어 오, 나이 왜 뛰어? 너랑 너는... 주니 먼저 죽어야지 아니 그거는 아니, 그거 왜냐면, 매수, 매수, 매수, 왜? 왜? 아니, 지금. 잠깐만 지금부터 코인 확보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여있는 동전의 금액을 추측하세요 사여있는 동전의, 동전의 금액. 금액을 추측하래 저게 다 50원인 거죠 이게 뭐뭐뭐 뭐, 뭐 혜택이 있나? 가까울수록 돈 빨리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지금? 민규! 66만 원 30만 원? 아 17만 원 세븐틴이니까 오! 31만 원! 아. 형이 저어야나도겸 대단하다 우지, 우지 또욕심이 없잖아 근데 없잖아요. 여기서 이걸 어떻게 이렇게 다문 <웃음> 앞에서 어떻게 챙겨서 통해라. 다 넣어도 돼? 우지 형형 어? 저도 이제 이런 거좀 욕심 좀 내야 돼형 그래. 통장에 공이 많다고 그렇게요야 <웃음> 우지야 많이 가려가 <웃음> 너무 열심히 하네 지금 어. 통장에 돈력이 너무 없어 <웃음> 왜냐면 내가 아까 왜 우리 먼저 안 죽어도 됐냐고 얘기하냐면이 많이 가져가면 우리보다 더 점수 많이 가져갈 수 있어요 에이, 에이. 너왜왜왜왜냐면 너너 그냥 일정 차이거든? 그거랑 다르게 너 지금 마피아잖아 그러면 내 아니 무슨 이피아야 <웃음> 이거 그러니까, 무게 생각보다 꽤 너. 나간다 대충 덤벨로 따지면 몇킬로야요몇 킬로? 너? <웃음> 자 이제 사이즈 아, 맞춰볼게 사이, 사이, 사이, 잘, 잘 먹는지 봐봐 잘 먹는지 아, 사이즈로 가면은? 몇 킬로야? 4킬로? 1. 1. 1. 6kg. 어, 어, 3kg? 1.6kg 1.6kg 우리 총무가 간다 맞으면 대박이다 아아니야 아예 아니네 뭐야 거의 4kg네 아이거도 1.6kg야 이거 아 너무 가볍게 느껴졌나? 고마워야잘 도둑이다 아 저렇게 가져갔어야 돼 마피아님 제주세요저 시민이야 몇 kg야? 저 시민이야 4kg 4.5kg 어 왔어 오좀더무길 같아 어지보다 3.1. 똑같아, 똑같아, 어. 3.2. .1, 1 3 7 1.75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이돈 중요하죠 진짜, 진짜 미안한데 너 <웃음> 얘기하면서 나가는데 아무도 주고 <웃음> 안 해줬어 하지만 저는 이알지만 잡고 있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 왜 중요하지 않죠? 저는 게임은 머리로 하는 거지 이걸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응 마피아 응 <웃음> 음, 마피아, 음, 마피아. <웃음> 이것만 가져가겠습니다. 어, 응, 마피아. 마피아다. 마피아다. 응, 마피아 욕심. 자, 이제 응. 얼마 얼마나 지나볼까요? 얼마나 가는지 얼마나 나갔는지 나오냐? 그럼 안 나오면 0칼로리. 어? 이거 먹어도 된다. 안돼안 내. 제로, 제로 칼로리 수 다이어트 식품이네. 다이어트 식품. 어. 우와, 저형 와, 저야 차, 다 챙겨가 나자. 무료 에스쿱스. 에스쿱스, 에스쿱스. 에스쿱스 어, 엉덩이가 해. 마피아네. 시원하게. 아 오히려 쿱스형이 살짝 의심스러울 수 있어요. 너무 그래. 많이 챙기는. 호시야, 너 마피아인 거 알아. 어시호야 옷이 호시 미소 어색한데? 호시야 아, 아, 냄새 난다 호시야 너내 냄새가 많이 난다 요 <웃음> 근구 밑에 엄청 많아 근구 밑에 아니 뭐 이미 많이 못뭐 가져가 그래 뭐 야그걸라도 가져가 가져가야지 그래도 뭐. 이렇게 열심히 안 하려고 그러지? 아. 죽이게 아니 맨날 아, 나 죽이소 왜? <웃음> 야 무섭다 열심히 안 하면 죽여 0.8 0.8 0.8 0.8 보인 확보가 종료되었습니다 네 모두 고개를 숙여주세요 뭐 숙여? 뭐또 스팟. 첫 번째 마피아야는 고개를 들어 타깃을 설정해주세요. 두 번째 마피아야는 세 번째 마피아야는 고개를 들어 타깃을 설정해주세요. 타깃 설정이 완료되었습니다. 모두 고개를 들어주세요. 타깃 설정됐대. 너무 무섭다. 지금부터 다음 스테이지로 이동하겠습니다. 와 이거 들고 뛰기 빡세겠다. 네, 그래, 그래. 나처럼 더 적게 어. 들고야지. 어? 타임 이상 아나 뛰어다니기 싫은데 오늘? 야좀 무서워 올라갔대 상급은 랭크야 아니 최대생들 따라오면 어떡해 야 우리 방사회차 하는 거 아니잖아 어난그 따라오는 게 무서울 거 같아 일단 붙어 다녀보자 붙어 다녀야 될거 같아 왜왜왜 왜,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약간 이런 액티좀 활동적인 게 있어야지 좀오야 좋은데 저게 감사해요 저희 열심히 뛰지 말자 어. 나이스 <웃음> 좋고 힘드니까 오왜 아, 왜라 <웃음> 오 오가 좀 이상했어 오가 <웃음> 좀 이상했지 <웃음> 오한번 발이 갑자기 왜 오. <웃음> 뒤에서 보고 있는데 공중에서 발이 계속 간다 이세 <웃음> <웃음> 얘들아 진짜 다치지 마라 진짜로 근데 이거 추격전인데 어떻게 안 뛰냐? <웃음> 근데 진짜 빌런 나타나면 빌런 너무 무서울 거 같아 그러니까. <웃음> 너무 무서울 거 같아 아니 뭐 이거 옹기종기 뭐 옹기종기 뭐 해야 돼야 뭔지 안 가는 거봐 뭔지 안 가는 거봐 괜히, 괜히 좀, 좀 그거잖아 야 디노 디노 저거 없이 가는 거 보면 제 마피아다 야 이거 방사해 같은데? 야 이거 무섭다 오늘 어, 너무 무서운데 여기? <웃음> 야! 왜아저왜 아, 저래 아, 왜 저러는데 원래나 아이짜왜 이러는 거야 이치하기 왜 이러는 거야 이치하기 <웃음> <이, 웃음> <이, 웃음> 아 b 자 왜? 왜? 왜? 왜무야왜 뭐야 뭐야 아 깜짝이야 뭐야 여기, 여기 있잖아잠깐나아신거 같아 아 너무 무서 나타났어? 어. 아, 나타났어? 나타났어 나어오 아, 여기 아니요. 계시잖아 <웃음> <웃음> 너무 무섭잖아 <웃음> 누구 잡으셔야 돼요? 처음에 아닌 척하고 안 잡는 거야 잠깐만 아니냐? 이 사람들이 잡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시민인 거야 어? 잘 봐야 돼 그치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선 마피아를 빨리 추리해야돼아 맞네 맞네 바보들아 야 똑똑하네 이거 저분이 잡는 게난 아닌가 봐 나도 아닌 거 같은데? 어, 마피아 편하겠다 얘가 안 잡힐 수가 없잖아 저렇게 열심히 뛰어오시는데 누구, 누구, 누구 잡으세요? 말안 해주시죠 우리 아닌가 봐 일단 한명 아닌 거고 아, 예. 아, 아, 갔어요. 갔어요? 갔다 갔다, 갔다 이제 안정민 안전... 갔다 갔다 갔다, 갔다. 와야 이거 무섭다 야 너희들 여유롭다 야어뭐저 <웃음> 사람이 안정찬면뭐 혹시 제 담당분 어디 계시죠? 혹시 저를 찍어 주시는 분 계신가요? <웃음> <웃음> <웃음> 민규야 어내 카메라 감독님 보셨 봤니? 잡히나 어, 봐아 저분? 아까 형 마스크 쓴 분이 빌런 분이시여? 아 지금 못 봤는데? 아 그래? 야! 아 명호네 명호 와, 진짜 무섭다 명호네 명호 우와 깜짝 놀랐어 <웃음> <웃음> <웃음> <나>. <웃음> <웃음> <웃음> 야! <웃음> 야, 죽었어? 아니, 나고 야, 야, 야, 뭐 야, 뭐 야, 나 야, 뭐 야, 나 야, 나 야, 나 야, 나 야, 나도. 야, 나 야, 나 야, 도데나도 그렇지, 그렇지. 안자, 어차피 우리는 안. 근데 그게. 테니까, 아. 지금. 와, 오우, 갑자. 구도 갑자기 낮추시니까. 빌로니시가 아니구나. 빌로니시가 아니구나. 그게 소설이 그게. 니잖 우리가 아니잖아 지금. 아. 여기에 이아이 이분도 처음만 써. 어, 여기 에 이제 마피아가 아. 있을 수 있는 거야. 나 지금 얼굴 다해웠어 아. 얼굴을 왜 이거 지금? <웃음> <웃음> 준서, 준서 씨. 준서, 준서 친구야? 준서 씨잘 부탁해 요늘 다들 감독님 사라지셨어. 너희 감독님. 아니 뭐, 나안 찍어 주시겠어. 그러고 우리 <웃음> 아니 도망가셨어. <웃음> 누가 그러니까 잡히면, 잡히면 끝인 거지? 차라리 아, 빨리 잡히기게난거 아니야 그러면? 아까 명호 타계셨었던거 어. 같은데 뒤에 잡힐 때까지 그냥 버티는 것도 <웃음> <웃음> 그게 좀 편하긴 <편한 웃음> <그게 또 웃음> 하 맞는 말이야 사실. <웃음> 다시, 다시 들어가. <웃음> 아니 지금 카메라 없잖아. 카메라. <웃음> 어, 그치 없지. 뭐, 그러니까. 여기 계시니까 어, 그럼 뭐 아, 여기서 이제. 뭐 그냥 토크라도. 어, 그래. <웃음> <웃음> 뭐 어떻게 지냈어? <웃음> 뭐 그러게. <웃음> 아빠가 한번밥 먹자던데 <웃음> 아빠가? 어 너랑 아 좋지 좋지 내가, 아버지랑 같이 내가 먹자. 다녀와 이랬어 음. 어디서 뭐 고기 같은 거 먹어야 되나? 그래저 뭐 아빠 단들이 한번 먹어봐봐 아, <웃음> 아빠가 가겠다고 해서 <웃음> 알니형안 아, 오고? 뭐, 난 엄마랑 밥 먹어야지 아그지어 어, 다녀와 어, 그래, 그래. 약속 잡자 그러면 아빠랑 단들이 먹어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웃음> 야 코스 는 진짜 나빴어 아까 어? 코스 잡혔어? 아니 나빴어 여기 디에잇 있어요 디에한명 있어 여기 디에잇 있어요 디에도 있고 준희도 있고 여기서 유독 긴장을 안 하는 애들을 찾아야 돼 우리 거기 스테이지만 찾으면 되는 거죠, 그죠 아 네, 아, 뭐야 뭐야 뭐야 봐봐, 우리도 아니란 말이야 지금 어? 어 민규 형이야? 아, 나야? 민규 타겟이야! 아나 아니야 나 아니야 지금 아닌가? 이래 놓고 근데 다른 사람 잡을 거 같아 아니네 아닌가? <웃음> 아니네 아닌가? 아니네 아니네 약간 의심하게 의심하게 만들 그건 아닌 거 같은데? 아니 나랑 얘기 좀해왜왜 왜 도망쳐? 내가 내가 빌런도 아닌데 왜왜왜아 나도 왜왜날도아 <웃음> 도망... 나랑, 나랑 얘기 좀 하자 준서야 <웃음> 왜 그래? 야 2층 가자 다음 장소를 찾아야 돼아 2층이 그래. 있어? 2층 있네 <웃음> 어, 아, 아니 저분들 성... 발견했을 때가 너무 무서워. 저분들 그냥 막 따라오시는데? 어다 주사가. 뭐야 다 멋있다. 너분들 그냥 막 따라오시는데? 어다 주사가. 뭐야 다 멋있다. 나 아니야. 장치가 나. 아, 나 아니야 진짜 아니야. 네. 왜, 왜, 그럼 왜, 여기 올라오때 상황 상황 나다 봤는데 여기 없어. 없어? 없어? 어. 다 장소가 없어? 음. 위에 다 없나? 아 가방 없어 없어, 없어. 아, 내려가 보자 내려. 가 없으면 너 너. 아 달리 힘들어. 큰일 났네. 아 아니 일단 그다 주차 운이가. 방을 다 열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하나 열려있는 데가 방일 거 아니야. 너안 뛰었냐? 아니 너 뛰었어? 나 죽겠어 지금. 아 누가 널 쫓아와? 나두명 쫓아오던데? 다 쫓아오던데? 난안 쫓아와. 형, 보이면 쫓아오신 그러니까 거난 같아. 난 지금 타겟이안안 안 됐어. 아니야, 야, 야, 겁만 주시나 봐. 유주스에서 가장 타겟이될 확률이 높은 게 우지 형인데. 나야, 어. 왜냐면, 형이 돈도 제일 많고 내가 점수가 제일 낮아. 아너이몇 점인데? 0점이야? 2점. 2점이야? 2점. 그러네, 널 건드릴 수는 없겠네. 그 내가 봤을 때 <웃음> 돈이 많은 사람보다 그냥 점수 그냥 그 순간 마피아한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웃음> 아 그런 걸 수도 있어 어, 감정적인 참... 마피아는 어내 카메라 감독님 어디 계신 거냐아 <웃음> 진짜 너무 궁금하거든? <웃음> 잘 살아계시겠지? 일단, 일단 놓치신 김에 그러니까. 다른 데 찍고 있는 거지 <웃음> 빌런한테 당하진 않으셨겠지? 나 그게 그래, 걱정돼 아까럼난 내가 빌런한테 갔는데 빌런이 날 피해 그러면 너가 타겟이 아닌가 보다 아 그건 나도 알지 근데 얘기 좀 하려는데 왜 이렇게 도망가냐? 어? 어? 이 친구 나랑 얘기를 어? 하는.. 한... 아 이분 아닌데? 나야? 에이 기다려 설마 거짓말! 우와 진짜로? 야 뭐야 순간이황장시이는냐 왜왜왜왜왜 야왜 이렇게 무섭냐? 야. 야 이거 뭐 누가 마피아인지 짐작도 안 가고 이거 지금 뭐 하는 내가 어디 가는지도 모르겠고나는 다음 장소를 찾아야 되는데 그냥 장... 그 마우.. 그 뭐야 우리 마우스 버스터즈인가? 아 그, 그거랑 조금 섞은 느낌 그건 네. 그래도 내가 도망, 아, 도망자였어가지고 도망응 음, 여기 아니지 여기네 야 찾았다 찾았다 내가 인간 내가 찾았어 아니지 아니지 아니지 제가 찾았어 뭐야, 묘... 아 면허? <웃음> 아 3등이네? <우와! 웃음> 아, 사실 빌런이 안 쫓아다니니까 막 그냥 뭐 생각보다 괜찮다 나 너무 잘 <웃음> 너, 너 쫓아야 했어? <추천했어? 웃음> 아, 너 쫓아... 주차... 근데 너는 그러면 잘 살았네 근데 마피아가 명호를 죽이만 하지 명호랑 준이 뭐야그렇지 형도 죽이만해형 아까 그래서 마피아 지목했잖아 진짜. 근데 홍 씨는 마피아잖아 응. 아, 나마피 진짜 아니야 아, 진짜 아니야 나 사실 진짜 죽여도 <웃음> 상관없는 게 나는 <웃음> 이기고 근데 싶어 예전에는 아, 감이라도 안 오고 안 이런 듯이 아, 나 나도 진짜 모르겠어 하는 아니, 잡힐 때가 됐는데 왜 <웃음> 아무도 안 잡히지? 혹시 제장당 바밤바바바바 바바바 바바바 바바바 바바바 바바바 바바바 바바바 바바바 바바바 바아바 바바바 바바 아, 바 그냥 우리는 바바바 바 그러니까 저 바바바 바바바 바바바 바바바 바바바 바안 잡혔어 바 바바바 아바바 바바바 바바바 바바바 아바바 바바바 바바바 아바바 바바바 바바바 바바바 바바바 바바바 바바바 아바바 바바바 바바바 아나바바 타겟을 정한 사람 친구는 진짜 놀래. 이게 놀래게 진짜 다하지. 아 연기야? 그리고 얼른 아, 한번 놀래는 연기해봐. 안 해본다. 아 진짜 아, 연기하잖나 진짜 막. 아니 지금 그냥 의심만 돼. 근데 애들 지금 몇명 <웃음> 없어지는데? 아 내가 아니. 내가 보기엔 혹시 좀유력해마피야 그지. 아니, 아. 아니 겁이 엄청이야. 겁이 아. 원래 없어. 그냥 부적성 어. 아니야 없는데 아니 도둑이 제일 처음에 봤을 때도 안 뛰었어. 그냥 겁이 없는 거지. 벌써 혹시 죽여야겠다 오늘. <웃음> 이거 왜 무섭지? 어둡지 않니? <웃음> 죽고 싶지 않아서 무서운 거지 뭐 여기 있다. 여기 왔네아 말이 그쪽 가면 안 자는 거 아니야? <웃음> 야오 <웃음> <웃음> 그 <웃음> <온> 순서대로 한다. 오 순서대로. 오 순서대로. 나나 진짜 형코플스 때문에 나 진짜. 형, 형 때문에 알아. 진짜. <웃음> 명호야 게임은 게임일 뿐이야. <웃음> 내가 봤을 때 우리 아니 세상이 종말에 와갖고 좀비 세상이 됐잖아. 우리 서로 나는나안 <웃음> <이렇게 웃음> 그래? 고막 지켜주고 결국 혼자 남으면 <웃음> 외롭다는 거야. 근데 나는 진짜 안 그래. 는 거야. 진짜 미안한데 나는 지켜줄 거야. 알겠다는 거야. 형형 <웃음> 지켜줄 거야? 응. <웃음> 근데 언제 와? 생각보다 찾기 힘든가 봐 내가 왔을 땐다안 열렸었거든? 자 그럼 여기 있는 사람 다 시민인 거잖아 레알 네, 봐봐 오, 오, 오, 봐봐 오, 오, 우지. 우지야 너 진짜 시민이지? 어. 나 진짜 시민이거든? 나 진짜 시민 네알 네, 나도 진짜 시민 네, 나도 진짜 네, 나도 진짜, 네, 진짜 시민 저희 네, 조슈아? 네 알아요 진짜 시민이야 진짜 시민 진짜. 시민. 진짜 시민. 근데 참고로 나도 진짜 시민이야 그가 시민이 이렇게 많다고? 어. 그럼 여기 있는 사람만 시민이어야 돼. 아니죠. 그렇지. <웃음> 그렇지, 그렇지. <웃음> 어. 이주 한 명은 있다. 아니 근데, 아, 근데 우리 이렇게 있겠지, 돌아다니는데 빌런들이 안 잡는 거면 그렇지. 우리, 우리 시민 수밥 수바... 아, 마피아일 수도 있는 아, 거잖아. 그 아, 논리가 아, 안 되지. 어, 그렇 맞잖아. 타겟이 아닐 뿐. 아, 이러면 약간 좋을 수도 버너인데. 왜리나 나... 어, 우리 나, 카메라에서 나... 나중에 진짜 어. 마피아 나온 봐이나 나... 뭔가 난왜 이렇게 왜 이렇게 호시가 근데 호시가 아, 호... 호시가 아니 호시 형이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 아, 역할 지정되기 전에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하고 그래. 나서 컨디션이 달라진 걸 거죠 뭐 어, 어, 계속 았어 약간 그거를 어. 자기 캐릭터로 약간 어. 그 사람이 잡는 게 나일지 모른다는 그 불안함이 엄청 큰것 같아 아 그렇지 근데 뭐 마피아인 사람들 하나도 안 무섭겠지 연기하는 거겠지 저... 와아 그렇네 그건좀 서운해 호시야 오른쪽 봐봐. 그 그건좀 소름돋아 <웃음> 아 의심스러워 내가 봐도 내가 아나안 무섭거든 그래 그래서 쿱스 형 의심했는데 내가 그냥 원래 겁이 없어라고 확인했거든 근데 그죠아뭐 죽여도 돼어왜 그래 아이뭐 마피아 주... 게임에서 그렇게 <웃음> 열정이 없는 사람이 아니잖아 맞아 어, 왜, 왜 이러지 오늘 어, 약간 작은 못 잤나 어제 어 지금 명호 준이 호시까지가 위험하지 명을 죽여야지 명을 죽여야지 아, 마피 아닌 것 같아서 죽일 거예. 걔가 마피아 면더 죽여야지 왜냐면 걔는 점수가 높잖아 그치 어. 그 이유만으로도 죽일 어. 명분이, 어. 죽일 명분이 어. 있는 거지 이게 지금 캠프인데 지금 다 아. 그치 그치 그치 마피아를 모르면 그런 거라도 서, 먼저... 이게 점수도 좀 있으니까 합격 쓸사나 있어 근데 뭔데 뭔데 뭔데 뭔데 일로 와요 나, 나 갈게 나 갈게 맞아? 와, 맞아? 맞아? 맞아? 아, 맞아? 뭐야 아. 왜 이렇게 잡아? 아니 왜 아니, 아니 아까 계속안 잡았잖아 여기였어. 그러니까 이 시간에 끈 건가 봐봐 맞아요 왜 정한이 형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 우와 맞아? 어. 어. 어, 잡혔어 어. 뭐야? 아니 뭐야 왜 이렇게 야, 야. 대박 어, 아니. 잘하네 잘 재밌네요 어. 좋아요 예상치 알았시네. 못하게 잡인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웃음> 안 계속 일부러 안 잡은 거야 일부러 안 잡은 거야 시간 이게 분량도 있으면 바로 솔직히 너무 빨리 잡히니까 전혀 여 잡혔지? 그냥, 그니 정한이 형 타겟이지. 아니면 정한이 형 옆에 앉아 있더애 누구야? 이거 아니야? 정한이 형 내가 잘하고 올게. 여기다. 야 이제 와. 이거 아니야? 거기서도 한 명이라도 빨려면 먼저 앉는 거거든? 정한이 어. 형 잡혔어. 야. 누구 잡혔다고? 정한이 형 잡혔어. 정한이 형 잡혔어. 정한이 진짜? 어, 그래. 안 잡을 거 같이 해. 하다가 갑자기. 야, 정한이 지금 어. 확정 시민이네. 정한이 네. 형이 <웃음> 타겟이라고? 정한이 <웃음> 형을 타겟으로 골랐다라는 <웃음> 거는 이제. 네. 이제 그 평상시에 정한, 민규, 쿱스 요 라인을 조금 안 입국게 보는 누군가였을, 누군가였을 같애.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아니, 에라이 에라이 죽어버려라 이렇게 어. 얘는 벌좀 받아라 어. 처음에는 벌좀 감정적으로 받아라. 갈 수밖에 없어 어. 정한, 쿱스, 민규를 왜안 입국게 보는 건지 물어봐도 될까? 어? 그냥, 음. 그냥 브레인인 거지 뭐 네. 이제까지 나온 콘텐츠 한번 쓱 보면 돼쓱 <웃음> 보면 돼 <웃음> 비론에 의해 사망한 시민은 정한입니다 지금부터 마피아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호시라고 봐 네. 나는 호시 형도 뭐 있다고 치는데 근데 멤버들이 어. 호시 형이 지금 의심하긴 하는데 호시 형 그냥 오늘 컨디션이 좀안 좋은 것 같긴 하고 그런 수 있어. 면 끝도 없어 아, 아, 끝도, 아, 아니야, 끝도 없긴 수, 해 끝도 없대 네. 나는 최대생 분들이라고 하길래 약간 건장하신 줄 알았는데 와 날렵하시더라고 날렵한 사람들이 최대의 중복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그 X 가면 쓰고 아. 그분들 생각났잖아 오늘 그분 생각났어 빌런보다 사람이 무서워 난 사람보다 마피아 빌런보다 무서워 왜? 올때 무섭다는 어필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 오. 자기 못하겠다고 어. 어 무서워 무서워 그러니까 나는 아니라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굉장히 계속 언짓이 어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거기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는 거지 난네 머리 위에 있다 어 야.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야. 그게, 야. 그게 나야 야. 너 계속, 야. 계속 어필을 했네 야. 옆에서 그 진짜 안타까운데 호시 먼저 가고 갈까 아쉽다. 호시 형 아나 상관없어, 상관없어 오늘 진짜 컨디션이 야 오늘 너무 쉬 진짜. 그러니까 이게 달라. 진짜 컨디션이 안 좋은 거면안 좋은 건데 속상한 건데 컨디션이 안 좋은 척 그냥 오늘은 관심 안안 없어라는 하지. 걸로 마피한 거지. 근데 만약에 실제로 그냥 컨디션이 안 좋은 거다, 어차피 그래. 방송하는데 도움 안 돼. <웃음> 오히려, 오히려, 오히려, 오히려 맞아. 맞아. 야 진짜 냉정하다. 너무 냉정한데? 우와, 아이고나제 마피가 진짜 아니고. 약간, 이 상태에서 한번더 나를 지목한 난 민규 좀 의심스러워. 어. 진짜 아, 진짜. 민규, 근데 느낌 있어요. 아, 그래, 그래. 아니, 진짜 나 진짜 마피아. 솔직히, 나 마피아 하면 나 다음 판지겨지 아니야. 진짜 아니야. 너야. <웃음> 야, 근데 솔직히 <소중히> 생각해봐. <웃음> 키가 이런 애가. 아, 아까 뭐, 아, 아까 뭐냐? 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뛰어다니시는데. 어. 왜 무섭다고? 어, 벌써. 시이안 되잖아. 갑자기, 왜 이렇게. 내가, 줘. 내가, 줘. 왜, 왜지 열심히 하려면 방송에 도움이 안 되는 게난 너무 싫어. 아 <놀람> 수업 어, 어, 방송이냐 감주식이 안좋을 어, 때도 텐션 어, 올리는 그런 실. 어. 근데 원래 야, 첫 판은 어. 이렇게 돼. 첫 판은 이렇게 돼. 아. 진짜 아 아니야. 아무 이유 없이 테스트가 아, 되거든. 야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또 이거 나왔다 또 이거 나왔다. 또 이거 나왔다. 야, 야, 야 나왔다. 이거 마피아 때문하 불편하지. 나 진짜 시민이어서 그래. 나는 진짜로. 진짜 나는 방송 때문에. 우리가 에너지 그러니까, 올려줄까 야. 살려주고 싶어. 야 알겠어 민규야. 너도 에너지를 올려줘. 올려봐. 올려봐. 보고 만나게. 한 명씩. 야 보고 만나게. 개기 개기 개기. 너의 에너지를 보고. 맞아, <목소리> 내가 죽일지 살릴지 판단할게 그래. 아무것도 없어서 그래 그러니까 게인 게인 아니면 내일 광고 찍으니까 그 광고 제품 연습 뭔 어, 소리 크림 연습 하 수박크림 연습 해볼 수 있잖아 개인기보다 <웃음> 이게 낫잖아 아, 안 해도 돼 근데. 죽겠다 이거 안 해도 돼안 해도 돼 그냥 안안안한 명씩 얘기하자하한명 얘기해 그래 한 명씩 그래. 기해 한 명씩 딱 말해서 가만수낸 사람 바로 죽이자 그러면 그래요 그러면 그래, 그럼 그래, 그래. 깔끔하게 첫 판이잖아 어, 뒤에부터 첫 판이잖아 뒤에 한 판이잖아 아, 어, 어, 시작 호시 아, 호시 나 민규 아, 민규 아, 진짜, 나 진짜 아니야 디노야 난 도겸 도겸 <웃음> <나> 뭐야 야왜 <웃음> <야, 내? 웃음> 나도, 나도 너야 이 자식아 야, 나도 너 죽일 거야 이 자식아 나도 믿어줄게 나 진짜 아니란 말이야 누가면 나도 오늘 마지막 판이잖아 어. 제발 조금만 더아나 아무래도 도 야, 이렇게 간다고? 분위기가? <웃음> 나는 독염. 어? 아, 근데 너 광고 찍고 있나? 너한번 보여줘. 어, 야. <웃음> <웃음> 이런 <이래> 생각으로. <웃음> <좋아. 웃음> 살고 싶으면 살고 뭐 싶으면. 독이라도 <웃음> <무더군이라도> 추든가. <웃음> 그래, 뭐. 독염순. 파래! 해야지! 파래! 해야지! 내가 보여줄게. 약하지, 약하지. 형, 보여줘! 아, 파래! 아, 그래. 파래! 야, 이쪽에서는 내가 대염순이 빨리! 아, 아, 해야 돼! 빨리! 해야 돼! 없던! 빨리! 해오지 게임이야. 괜찮았죠? 괜찮았죠? 어때요? 괜찮죠? 저를, 저를 뽑지 마세요. 이 저를 뽑지 마세요. 아니, 와, 이거 포도게임이 아니라 파이팅 게임이다, 이거. 파이팅 게임이다. 아, 고객 파이팅 가야지. 아, 안 되겠다. 순간이다, 오늘. <run> 어, 우리가 할때뭐 했어? 야너가할때뭐게어 이거 춤을 안 당했잖아 우리가 할때뭐했어아무 소리야? 우리 을안 당했잖아 멤버들이 에너지 올리는데 반복되는 해 어 별로다 별아 별로다. 야. 이거 이거 이야 아, 이거다 이거다 끝났다 열심히, 열심히 해도 열심히 해도 일단 나까지 골라고 주인 골라 이제 자 승원 가아나 죽여? 어, 어 갑자기 와라 가야 진짜 승원 아, 죽여? 아, 죽여. 아 <웃음> <웃음> 자, 어? 그럼 나도 도전으로 오케이 오케이 음, 나 진짜 나, 열심히 할까 해 <웃음> <웃음> 그게 꼴 보기 <웃음> <웃음> 게이크, 게이크 아, 게이크 아, 게이크 싫었어. 개인적인 이 그게 싫었어 캐치 중에 아, 캐치 중이 아, 다르니까. 아, 아, 오케이 두개 명. 나 사회 잘래. 어 빨리 이거 정리해. 두개명 중에 두개명 나중에 나에난 D A. D A. 오. 나도 D A 려 오케이 D A. 그럼 기권하는 느낌으로 명. 명호 오케이 어, 명호 나도 나도 했구나. 나도 오오 이거 약속 왜? 왜? 명호 의심되는 아, 게 맞아, 아닌데 형이 근데 맞아, 얘를 죽일만 한게 얘는 이미 한 6점 6점이야 아니 주니형도 요점이야 <웃음> <4점이야>. <웃음> 근데 <웃음> 너가 많잖아 명호였게... 아너 5점이야 <웃음> 게임인데 화내지 말자 화내 <웃음> 어? <웃음> 어, <웃음> <전혀> 5점이네? 아니 <웃음> 네, 지금 네, 여기서 화냈는데요나돈 조금만 가고 왔어 아 이렇게 속이 좀 했나? 화내면 안돼 자기가 아니라고 자기가 아니라고 어필할 때는 이렇게 의심된다 남이 아니라고 어필하니까 안 되죠 <웃음> 우 <명우>. 범복 가는 <웃음> 범복 가는복가아 어, 근데 확실히 명은 아닌 것 같긴 하거든 아이게진 아, 느낌이 오늘 들어 가자 그래, 그래 나그 점수가 게무인데해나 아, 호시 갈게 호시 근데, 오케이 호시 세표가요 버논 버논도 번호도 호시로 호시 바꿔봐. 호시 어, 근나 뭐, 뽑았어. 아 우리 명호 왜 이렇게 속이 좁지? 나 쫓기는 좁아 미현 어떡하지? 애초에 애초에 속을 딱지 미현 애 미안해 미안해 좋아 좋아 좋아 환송해볼게 그러면은 호시 대표 그다음에 아까 전에 도겸이 대표였나요와나 살려줘 진짜로 나니 어차피 첫 번째 판이니까 난 처음 의심된 사람이 호시여가지고 그래 대표대표오 진짜 구석수 구석수 구석수 <웃음> 야, 순환이의 네. 선택이다. 자, 5초 남았습니다. 갑자어요 네, 네. 네, 오, 그냥 나 아, 선생님 맡길게. 아, 괜찮아. 괜찮아. 3, 4, 2, 2, 2, 2, 3, 4, 3, 4, 5, 6, 7, 8, 9, 10, 5 0 3 2 그래서 호시야, 마지막에 잘 끌어올렸다 그래서나 어, 음. 여기서 분량 쪽으로 분량 챙어올렸다 나왔다, 나왔다 거기선에 위해 좀 뽑긴 어. 했어 어. 형, 형 쉬게 아. 해주고 싶어서 아, 고맙다, 어. 고생했어요 <웃음> 그러면 다들 그냥 분량 챙기게끔 이거 한번 아, 아. 그러죠 하나, 하나 둘, 둘 셋. 셋 아, 호시가 죽었어 좋다, 아, 좋다 야, 대단하다, 대다 살렸다, 다 살렸어 나불난 챙겼니? 챙겼어 챙겼어 야형 마지막까지 형 마지막까지 이제, 죽으면, 얌전히 형. 앉아서 죽어 이제부터, <웃음> 이제부터 죽으면 이렇게 죽어 검거된 호시의 아, 아, 정체는 아. 시민입니다 아 밤이 찾아왔습니다 컨디션이 아. 안좋았다 컨디션이 안좋았다 미안해 아 컨디션이 아. 안좋았다 아. 컨디션이 아. 아. 컨디션이 컨디션 컨디션이었구나 아. 마피아는 고개를 들어 시민 중한 명을 지목하여 처형하세요 <웃음> 의사는 고개를 끌어 살리고자 하는 참가자를 주목하세요 코모가 지금 옷이야, 옷이야. 경찰은 고개를 들어 참가자의 정체를 확인하세요 날이 밝았습니다 사망한 시민은 없습니다 우와! 의사! 의사다 나, 내가 어. 뭐 내가? 어왜 내가 그렇게 잘한다 내가 당연히 죽을 것 같았어? 이건 어. 너무 만족했어 분명, 분명 자기 살렸을 거 아니야? 분명 자기 살리거든, 분명 자기 살리거든 이거 지금부터 코인 확보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호 음 순서는 명호부터요? 나 초반에 여기 여기 온 순서가 이렇게 앉아있는 순서. 1.4 많이안가이가네이거이 점은 가 점은 이 점은 이 점은 이 점은 이점이이 점은 이 점은 이 점은 이 점은 이은이은이 점은 이 점은 이 점은 이점가이 점은 이 점은 이 와 이게 이쯤 이 정도만? 음, 아, 몇 개야? 와 합계 많은데 이거? 와 아, 아, 무거운데 아, 이거 어떻게 들고 다니려고? 일단, 짜만... 일단 최대한 도망 다녀봐야지. 마지와 예, 무겁네. 와, 그와그 잠깐만. 야너 이렇게 많이 가져 와? 야 민규야 진짜, 진짜 무겁다. 어 7kg 6kg를 들고 다녀. 앞에 것까지 가지고 10kg 된거 아니에요? 아, 근데 어쨌든 들고 뛸 수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 아 근데 타겟만 안 되면은 충분히 유리하잖아지지나 타겟 하지 마. 타겟하지 마! 나 죽이지 마! 그 멘트가 널타겟으로 만들었다 나 마피아 일 수도 있어 <웃음> 오 그냥 마피아를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살아야 되니까 어 살아야 돼아 어. 마피아 니니가아두개 밖에 안 남았잖아 마피아 아니니가 모데가모르그 <웃음> 어떻게 말해 줘야 <지금? 웃음> <웃음> 자쿠 너 약간 고양이는 하면서 물어지면 정환이 형한테 야 너무 졸려있어 야 만략해져서 <만남해지도> 얘기해 하 <웃음> 1 3 9에서해서 승관, 승관 씨가 올인을 하시네요 가구니 무게 빼주세요 그러니까 승관이 오린? 그러니까 저, 다음 번에 죽을 거라고 그러니까 거거든, 승관이 맞지? 다음 번에 <웃음> 죽을, 죽을 거 같은데 아, 다 챙기고 들고 죽, 죽겠다 아, 챙기고 어. 죽겠다네 그럼 저도 마피아 거 되는 거잖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그러면 은 제일 안 갖고 가는 게 나은 거아니그러니남 좋은 일을 하겠다는 거지 근데 지금 승관이가 잘 살렸어 자기 재미있네 근데 일정 많았는데 근데... 코인 확보가 종료되었습니다 모두 아, 고개를 숙여주세요 아, 아, 타격 정리하는 거야 이제? 음. 와 진짜 격자 이제? 제발요! 첫 번째 마피아는 고개를 들어 타깃을 설정해주세요. 두 번째 마피아는 고개를 들어 타깃을 설정해주세요. 세 번째 마피아는 고개를 들어 타깃을 설정해주세요. 타깃 설정이 완료되었습니다. 모두 고개를 들어주세요. 지금부터 다음 스테이지로 이동하겠습니다. Let's go.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리 모두 슬퍼 말아요 다음이 더 기대되는 m o i n t i 아 e is s 아 man. 뭐, t 어, 어, 아 m 아, e 아까 so man. 이 i m e is so man. Time e 혹시 베놈? 김철민 오지마 오지마 민병관 민병관 어? 병관이 뭐야? 뭐야, 뭐야. 버스 안에서 going,